피가 있을 때네네꼭이꼭는꼭꼭꼭각 사건 오우 오려이지음이 노래도 기분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선생님 사건 오케이 사건 게임으 에이랑 에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여 사건 여 사건 어라 망해 이렇게 좋 사건이 있다 태양이랑 타워이렇이거요 어... 이제 힘로 크다고 게요 이거 사건? 이거 바꿔, 이거 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거 이렇게 전바꿔고 이거 바꿔놓 이거 바꿔거바 음... 은 무조건 일어나는 애들이잖아요. 음, 음. 그래서 정사건의 확률은 1이됐어요 음, 근데, 응, 공사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, 얘가 음. 일어날 확률은 0이 돼가지고, 음. 확률은 1부터 0까지 사이에 있어.